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예전부터 게임에 대한 탄압과 규제 가 심했던 대한민국 이에 청소년들의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셧다운 제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 해서는 안된다는 제도인데요 2019년 인 지금도 논란인 만큼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흑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스티니라는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틀넷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10월 1일을 기점으로 스팀 으로 이관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임이죠 하지만 9월 3일 데스티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 서비스 지역 이용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pc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진짜는 따로 아래에 있는 중요 정보에 있었죠 여기 11 서버 가동 중지 시간 이라고 쓰여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로그인하는 경우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서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pc방에서 데스티니 가디언즈에 로그인하는 경우 이 시간에도 서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서 설명했던 평범한 셧다운즈에 입각한 제도 변화 같지만 있는 공지가 잘못 올린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개인용 pc에서의 접속을 전부 막는다는 소리라면 성인이고 미성년자고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셧다운제를 도입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데스티니를 즐긴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레이드를 즐기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몇시간 단위가 걸리는 만큼 오래걸리고 어려운 컨텐츠들이 질비하였는데 이를 정각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막아버린다면 사실상 백수가 아닌 이상 게임 사형선고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번복의 여지가 있고 셧다운제를 잘못 이해한 번지측의 실수라고도 할수 있지만 만약 번복이 없이 그대로 한국서비스에 적용이 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 걸려있는 법인 셧다운제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인증시스템이 존재하고 한국에 따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배틀넷에 비해 스팀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별도의 나이나 특별한 인증이 없이 계정을 생성하기 때문에 나이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워서 차라리 모든 개인 PC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이 여성가족부나 여타 기관들에게 꼬투리를 잡힐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생각합니다 사정이야 이래저래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번지의 조치가 시간만을 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셧다운즈에 영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영상을 만들던 도중에 변경된 내용이지만 해당 공지가 있던 이유 국내외 커뮤니티를 막론하고 유저들이 크게 반발하자 현재로선 셧다운제에 관련된 공지는 내려간 상태이고 번지 공식 트위터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만 16세 이하의 플레이어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사건은 일단락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스팀의 서비스 특성상 나이가 판별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본다면 아직까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들의 생활만 봐도 pc보다는 모바일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게임도 가끔 pc방가서나 조금씩 하지 오히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셧다운제는 pc게임에 대한 제재만 들어갔을 뿐 정작 우려가 큰 모바일 게임들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현재까지 적용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뭐 이유야 어쨌든 게임을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겨짓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도 알수 있는 사실인데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공돈에 불과한 셧다운즈는 대체 언제쯤 대한민국에서 폐지가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